전혀 어려운 느낌. 예, 예. 예. 아, <웃음> 오, 아, 네. 오 좋은데? 오. 네 들어왔습니다. 김명윤 팀장님하고 김도현 선임. 아, 아 예, 여보세요입니다. 아. 황성진 드림하고 전재함 손님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켈러웨이 골프에서 스포츠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보통 라운딩 했을 때 핸디는 한 10개 정도? 네 안녕하세요. 저는 DB손해보험 소속 문도엽 프로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문도엽 <웃음> 프로 네, 제가 또 팬이기 때문에 네,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, 저는 셀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성주입니다. 구력은 15년 정도 됐고요, 대학생 때까지 생활을 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네. 전재한 프로입니다. 1 0개면 10개 다. 1 응. 0야죠 <웃음> 저는 3개 이상 통과해 보겠습니다. 파이팅! 응. 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어렵게 생기지않아요 응. 응. 오, 좋은데? 일반인들은 네. 모습을 못 치잖아 네. 어 근데 감이 너무 좋은데? 어, 지금 이첫 번째 샷이나 이 번째 샷을 네. 이걸 그냥 우측으로 치면 될것 네, 것 같아요 이 우측으로? 마이터퍼 가는 건가요? 우측 네. 그1 5 0 m 를 보고 네. 살짝 당기면 될것같아 이게 보통 그렇게 막 사람들이 날렵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는 네. 프로 아니면 못 쓴다는 네. 라 그런 편견이 있는데 네. 어, 이것도 괜찮은데요? 막상 네. 쳐보면? 그렇죠 이쁘게 생겼는데? 그렇 어렵게 생기진 않아요. 네. 페이스도 네. 작지도 네네. 않고. 엔비 썩봤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머스프레이에? 느낌. 썩을이좀 네. 네. 그렇게 생긴 것처럼 어렵지는 않으세요? 네, 전혀. 전혀 어려운 느낌은 없네요. 네. 네. 네, 맞아요. 네. 네. 이 네, 네. 이긴 팀한테 스탠드백 한정판으로. 샌프란시스코? 오. 오. 아 아니, 씨. 근데, 그냥, 하나 하나씩, 하나 씩와나그 진짜 하고 싶었어 <웃음> 좀 느낌이 좋으면 열 개를 끝내고 어... 느낌이 안 좋으면 다섯 개치다가 빠지고 와, <웃음> 이... 그렇죠.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지 마세요. <웃음> 짧다 없었다라고만 어. 하세요. 이거 네. 아 이건 안 들어갔습니다. <웃음> 어, 네 들어왔습니다. 오른쪽 들어왔습니다. 개 중에 어? 오우 들어왔습니다. 위에서, 들어왔습니다. 오, 우들어왔왔습다다인 네, 오, 그네 오, 들어왔습니다. 인왜 그러셨나? 인왜그셨습인다 그러셨나? 인왜 그러셨나? 는왜그러셨우인 쳤는데 그는 계속 인왜그가 되고 좀왜그러셨 하는 걸 원래 좋나해서 이렇게 해 봤는데 계속 나인왜나 거리도 맞추나 해서 좋은 셨 같아요. 그러셨나? 인 이거 한5 m 정도 부족했습니다뭐도서 뭘로 바 1m 정도? 1m 에서 7번으로 1m 정도? 1m 정도? 1m 정도? 1m 정도? 1m 정도? 1m 정도? 1m 정도? 1m 정도? 1m 정도? 1 나이스! 2개 쳤나요? 6개 같은데여 6개 중 하나인가요? 중 하나. <웃음> 약간 머슬백 같은 느낌도 나는데, 자, 어드레스에서는 좀 머슬백보다는 좀 쉬워 보이는 쉐입이어가지고, 어렵게 다가오진 않습니다. <웃음> 어, 들어습니다 네, 정확하게 들어왔 예. 야. 어. 아, 아, 아. 볼. <웃음> 가보자. 오. 좋은데? 네, 정 가운데로 오, 오, 오 좋은데? 네, 들어왔습니다. 정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. 와우. 가야돼 가야돼 런런런런 가야돼 아아 방향 긴장되세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네. 네, 감사합니다 잡네 다섯 개씩개 생각보다 바람은 없고요 뭐 자신감 있게 치면 네.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. 샷 왼쪽 약간 있죠 오오 오, 이스저오른쪽다 어, 네. 네, 인입니다 자네 들어왔습니다 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 들어왔습니다. 오 아, 맞고 안 <웃음> <웃음> 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ah, 아 괜찮아요, 10, 예. 괜찮아요 아 아, no 나어야 돼? 8개, 개1개 4개 넣으5개 아, 예. 짧습니다 아, 아... 아... <웃음> 짧았나? 네? 11대 틀로 이제 함께 황성발하세요 형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대 변화 시때 시기 했죠. 우승해서 너무 행복하고요. 저희 팀워크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채가 이제 저한테 이제 맞춤 채는 아니었는데 저한테 딱 맞는 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리랑 방향을 잘 맞춰서 1 0 개에서 8 개는. 이런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케이프 자체가 포지드 단조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뭐 어렵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드레스 했을 경우 약간 이제 보이는 모습이 일반 이제 k b 티형좀 넓은 와이드한 느낌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쉬웠던 쉬운 클럽인 것 같습니다 처음 치는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아쉬운 차이로 졌지만 그래도 저희는 뭐 졌지만 잘 싸웠던 것 같고요. 뭐 마찬가지로 아이언은 오늘 처음 이제 봤는데 처음 이 영접했는데 제체도 아니지만 머슬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도 안 들고 샷 컨트롤이 되게 잘 됐어요. 그래서 뭐0개 중에 7 개를 넣었지만 뭐 전재현 형님이 너무 잘 해가지고 그진것 같아요. 자 시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1, 2, 3, 4프른님들은 네. 5번 직원분은 10번씩 쳐서 그중에 딱 하나만 제일 가까이 는 걸로 이금지로 기대를 니다 아까는 네. 네. 어, 이렇게 안쳐다보 쳐도... <웃음> <웃음> <오, 진짜> <웃음> 네. 아... 좋아. 이좋는 많이 무 많이 무아 <웃음> <웃음> 오, 세이드. 야, 이거 괜찮다. 오, 오, 오. 오. 오. 오. 오. 불러라. 오오 오. 오. 오. 오. 오. 와우 나왜 이거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거야. <목소리도> 응. 우리가 늦었는데 갑자기. <웃음> 왜 그러지? 오. <웃음> <웃음> 아내공기한 번도 안 지어 끝나는 거야 지금? 아쉽다. 아. 야. 어, <웃음> 야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그때 못 해본 걸 지금 이제 이해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번에 사용했던 X 포지드 CB 클럽 모델이 저뭐 따로 이렇게 세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잡아서 사용해본 모델인데 처음 치는 거 같지 않은 느낌을 줘가지고 쉽게 플레이해서 지금 1m 안에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캘러에 입사하고 나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네 감사합니다